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입니다 진짜 오니다 오늘.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그 광고가 무엇이냐 딱이야 투마치킨어 <목소리>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네? 오늘이 로제떡볶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로제떡볶이를 무료로 제공해주신다고요? 진짜요?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여러분 지카야 두마리 치킨을 시키실 때 오늘이 로제떡볶이 다르시면 로제떡볶이 이거 무료로 드린대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댓글로 같이 더어드리겠습니다 자, 음식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카야 두마리 치킨에 로제떡볶이 지카 양념 바베큐 치킨 얘는 넷바다 치킨 그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게 있는데 하이 음, 되게 좋은데요? 화 향이 살짝 섞인다 지카 양념 바베큐에 뿌리는 거 양이 이거보다... 훨씬 많은데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좀 덜었어요. 진짜 양은 쩡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맵바다 치킨 먼저 먹을게요. 음. 음. 버터 맛도 살짝 나고 마늘 맛도 살짝 나고 달달한 치킨 맛. 닭다리 먹어봐야지 전 사실 찍먹이 아니라 부먹이거든요 부먹을 하면 튀김옷이 야들야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전 이런게 너무 좋습니다 얘도 먹어볼게요 떡부터 먹어볼게요 음, 매워요. 음, 이거 매워. 뭔가 고추장 베이스. 그런 느낌의 양념 맛. 맛있다.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. 아주 양념이 고루 잘 발렸어. 음, 소좀 갖고 올게요. 이거 보세요 양념 진짜 많죠? 밥에 비벼 먹으면 딱이야 맷바드 치킨도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맛있겠다 음. 이제 떡볶이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로제 떡볶인데요 누들 떡입니다 무려 누들떡 무드떡. 두들떡을또 어떻게 먹어줘야 되냐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. 렸어 그릇을 갖고 왔어요. 옷도 갈아입었습니다. 다시 떡볶이를 짠. 음, 이 맛이야. 음, 이거 먹다 이거 보니까 맛이 매콤니더 사네. 맛있다, 맛있다. 소스가제 스타입니다. 음. 아, 이거 진짜 맛있는 부분 뭔지 아시죠? 아이씨, 야들야들한 살 이 것도 야들야들 한살 음음계죄송는 제가 저도 입술 에 묻혀서 먹 고, 싶지않 은데 자꾸 묻어 가지고 죄송 합니다. 코스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어, 맛있다 <웃음> 마무리는 빵빵빵빵빵 빵. 빵. 빵. 빵. 죄송합니다 빨려가지고쇼 이렇게 덮어가지고 와 이렇게 먹는 빵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더 음! 넣어야겠어 음! 딱! 잘 먹었습니다! 떡이야수스두마리 특히 많이 시켜주세요 그리고 오늘이도 여기까지 <웃음> 끝! 진짜 곧! 곧또 만나요 우리 자주 봐요 알았지? 약속! 그래 봐요. 안녕